지금부터 각 방에 한 개씩 숨길 거예요. 나못 먹자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,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<웃음> 거꾸로 먹여주는 거. 밥이 새기니까 3명을 먹자. 밥을 3개 시켰어요. 넌 나보고 먹는다고는 안 했잖아. <웃음> 알아서 시키라고 했지. 치워. <웃음> <웃음> 디저트 먹을까 얘들아? 어? 좋아. 야, 디저트도 이대로 할수 없지. 내가 이거 잘할게. 욕망이야, 욕망. 뭐 먹을 건데 다들? 근데 우리 회사 공식 후식은 항상 비스킨 라비스고. 어? 오, 저 베라 좋아요. 그럼 나는 민초죠. 저는 민초. 민초 초코. 오. 와, 어깨 오요 냄새도 안다 냄새 떡났다. 왜? 진짜로? 저레인보 샤프트. 아! 아니, 진짜 뭐? 안 맞아 <웃음> 돈 줘도 안 먹는 거나돈 5만원 줘도 안 먹어 어, 야, 너, 진짜? 나돈 5만원 줘도 안 먹어? 주, 나한테 10만원 줘도 안 먹어? <웃음> <웃음> 형 레인보우 샤베트에요? 민드축거예요 레인보우 샤베트지 야! 아, 나한테 레인보우 샤베트 좋아해 우리 사귀잖아 너네 <웃음> 어느 요일에 사귀는데? <웃음> 금요일, 금요일 저희 금요일 말은 금요일 <웃음> 금요일이거 이제 금요일 이2 <웃음> 아? 네? 저는 금요일이고 정원이 목요일이에요 네? 근데 지뭐 하자고 뭐 뭐? 아 맞다 아까 먹었어요 아까 그씩이래요 <웃음> 미도는 민트야아 민토래 미도는 민트초코야 아니면 레인보우... 레인보우샵이터 하나만 골라야 돼요 안, 그러면, 안 그러면은 여기가... 아 슈팅스타 제일 끄좋아는데슈팅스타나좋아아나 진짜 싫어 저도 안 먹어 난 엄마는 왜 민트에 있어 난아무래나 레인보우샵이터 난나나 민트초코 그럼 넌 슈팅스타, 슈팅스타 골라 슈팅스타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렇게 해가지고 블라인드 해가지고 하나 찍어서 먹자. 오, 어? 오 어, 좋아. 좋다 좋다 좋다. 와, 나 진짜 나 레인보우 샤페인은 진짜 내입에로 당겨줄 수 있어. 나 민트 초코제, 내 이빨에 가는 것도 싫어 너솜사탕 알아? 섬사탕? 아개 극혐. 어, 나 섬사탕 안 돼. 나 섬사탕 좋아해. 나솜사탕나좀개 극혐. 섬사탕. 그래? 나 그럼 다채로운맛 느껴지는 거 별로야. 형님이랑 저랑도 취향 잘안 맞을 것 같아요. 나중에 이상형으로도 검을 해봐요. 나는 집 높이라서 난 선비랑 잘안 맞아요. 오, 얘가 너무 선비래. 오, 어, 나 선비야. 어, 높은 높은 선비. 나는 천안 것이라서 <웃음> 아 그래서 형님이 약간 나를 약간 좀 그렇게 해구나. 제 별명 13비거든요. <웃음> 진짜 <웃음> 그래 뭐. 내 어, 대학교 대학교 그 그래. 그게 별명이 십3비였어 나는 응. 응. 그, 머리가 곱슬해서 좋은 점이 떡이 잘. 음 나도 그래. 나도 나도 어제 촬영할때 머리 안감았데 그러니까 그건 약간 좀 약간 좀 파트너에 대한 얘기가 좀 사실상 어? 좀. 하루 이틀이야? 저번 주도 <웃음> 안 감았어. 어? 저번 주도 <웃음> 안 감고 그랬는데. 난 목요일에 머리 잘안 감아. 곰 탕은 공전빛깔 참아태 그냥 우유빛깔에 <웃음> 다른 <게 웃음> 아, 기름이 둥둥둥한다는게 다른건가? 너무 <웃음> <웃음> 귀여워 됐고 우리 다 모인김에 아이스크림 다 먹자 예 먹을건데 야! 아 잠깐만요 뭐하지뭐이에요아 이거 민트초코랑 이거 떨어뜨려주세요 미안한데 민트초코가 파인애플 아 파인애플을 사용해야지 이거 뭐지? 미, 레인보우 뭐, 샤베 레인보우 샤베트 싫어하는 거야 아니야 나 이거 묻은 것도 안 먹었어 우리도 이거 새끼 다 싫어하는 거야? 이거 숨사탕 아니야? 맞아 뭐? 네? 네, 다 이름. 먹어 어? 어? 맞네 슈팅스타는 어, 안 먹지 슈팅스타 어디 있어요? 안 하네 망안 했구나. 했구나 어떻게 먹어요? 일단은 내가 이네 개를 한 곳에 줄수 없으니 쪼갤게 아 사실 나이가 아... 엄마 외계인이 최고야 나 민첩 안이봐 이거 <그치로>. 1등 레인보우 샤베트 <웃음> 2등, <웃음> 2등 솜사탕 저는 일단 닥치고 민초 2등 엄마 외계인 이거는 그냥 실자 당장 바닥으로 내리 꽂고 싶을지 제 거예요 자 각자 가져주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어아 색깔이 약간 조금 약간 그렇게 상품없는 나 아니 겁나 웃겨 이게 각자 안, 닿, 안 닿기 풀라다 보니까 책이 어. <웃음> <층이> 생김 <생긴> 그냥 <웃음> 저는 이거 다 풀게요 <웃음> 아 영역 신범맨서 그러니까 민초가 문제네 민초 좋는 사람 와 어. 네가 어, 이거 어디 갔어? 어, 이 초코를 이거 이렇게 합시다 네 개를 각 방으로 옮길게요 그 방에 들어가면 그걸 먹는 거예요 아 오케이 근데 오케이. 같은 방에 어. 두 명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? 아 오. 그럼 둘이 나눠 먹는 거예요 아 오케이 아, 그 이거 하나 둘이 나눠아 아, 오케이. 오케이 무조건 먹어야 된다 맞지? 끝까지 오케이. 먹어야지 고고고고 각방에 아이스림 하나씩 있고요 들어가면 은 조용히 있으셔야 합니다 어디 어디로 가요? 녹음실 제꿈이 있던 방이죠 회의실 그리고 제방 창고 그 다음에 탕비실 이렇게 네 자리예요 누구부터 갈래요? 저요! 오케이 나가면 어디 갔는지 숨기고 조용히 있으셔야 해요 바로 간다고? 아 <웃음> <웃음> 진짜 심해. 자, 거기 계세요. <웃음> 이루씨 혹시 레인보우 샤벳을 드시게 되는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거기서 제일 먹기 싫었던 거예요. 아, 나이안 먹어. 자, 좋아하는 사람이 들어오기를 기대하시면 됩니다. 그럼 조용히 계셔야겠죠? <웃음> 나못 나 먹잖아. <웃음> <웃음> 과자 먹고 싶었는데. 아무튼 유진 언니는 지금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. 오케이. 자, 조용히 계세요. 데리고 옵니다. 기쁜 소식 있어요? 또요. 미도 씨는 원하던 걸 뽑지 못했습니다. <웃음> 자, 민초아요 어, 아직 알려드릴 수 없어요. 미도는 그피님방 가실 것 같은데. 저희서 이제 가면 돼요? 네. 제 마음의 고향, 회이실 아이스크림이 없는데요? 자, 아씨. 미도 초콜릿 초. 아 소영이 저 이거 진짜 못 먹을 <웃음> 듯아이고아이고저 진짜 싫어요. 아, 잠깐 방법이 있어요. 이 방에 조용히 계시다가 제꼬비 와서 먹어 주면 됩니다. 아 제꼬비 어디로 갈지 제가 알아요. 어디로 갈 건데요? 너무 실로 가겠죠? 모르지. 아... 자 여기 문 뒤에 숨어 계시면 됩니다. 조용히 계셔야 해요. 어... 아, 잠깐. 아 잠깐. 민트 초코 뽑으신 소감이. 진짜... 삐이이이이이? <웃음> 여러분 축하할 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유진씨도 원하던 걸 뽑지 못했어니민초나먹으라 아! <웃음> <먹어라이. 웃음> 저.. 저.. 저부터 갈게요 자 갑니다 <웃음> 저는 리플이 공간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 있어요 응. 또 음식 아, 제 커피 어디로 갈지 제가 알아요 로무실로 가겠죠 민초나 먹으라잉 <웃음> <웃음> 어? 쟤 <웃음> 울고 있는 거 같은데? 자 아이스크림 부시 아이스크림 어? 어? 뭐야 이거 레인보우 샤베트야? <웃음> 아니, 야, 아니 야, 괜히 <웃음> 아 진짜 이거 말이 돼요? 임유진은 뭐예요? 임유진은 뭐야? <웃음> <민주정거. 웃음> <웃음> 나만 당할 수 없지 <웃음> 난 왜? 믿어 <웃음> 축하해,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파트너가 그래, 야, 낙, 나라도 있다 야 <웃음> 아, 그래도 저는 <웃음> 괜찮습니다 왜냐면 임유진이 민초를 먹거든요 예, <웃음> 네, 네, 저는 괜찮아요 나는? <웃음> 난 무슨 죄야 <웃음> 자, 어디로 가실 겁니까? 마지막 선택은 자 거기로 가시나요? 네 오케이 선택 어 엄마는 백인이다 엄마는 백인 단초 너 열심히 먹을게 아, <웃음> 자다 먹으시면 됩니다 아 양정은 죽여버려 죽여버려 죽여버려 죽여버려 레인보샤샵때 죽여버려 진짜 아 진짜 나한 입도 못 먹겠어 먹어 야 먹어야 돼 나도 먹겠다 자어 진짜 오잘 먹어요? <웃음> <웃음> 영광이줄 과자님 만족하자. 영광인 줄 알았는데. 과자? 나 너무 많아. 한 줄게. 나 이거 웃었고 뭐? 양치 나라고? 양치 해봐. 양치 해보라고. 손고 양치 했으니까 키스하면 되겠다. 아 너무 맛있어 <웃음> 와 진짜 먹기 싫어한다 야너 이거 먹으면 안 되지 아 때가 좋 <웃음> 어, 야너 레인보우 샤베트 먹으러 가야지 이제 아 그거 다 먹고 그다 먹고 레인보우 샤베트 먹고 와야지 자. 와나 존나, 저... 존나 맛없다고 저한테 지금 뭐라 그랬어요 <웃음> 내가 아, 얘를 왜 싫어하는 줄 알아? 난 우유 들어간 아이스크림 좋아하거든 약간 어. 크리미한 거 어. 얘는 어. 망쳐요 그거 어. 이거 맛있다 과자 <웃음> 아, <너> 먹었어? <웃음> <웃음> 내 것도 내가 왜 먹어? 뭐가야 지금은? 그 그건 맞지만 <웃음> 다 먹. <웃음> 아 그러니까 이게 왜 싫냐면 여러분 보세요. 글거 쓸때이 느낌 알죠? 이 글거 쓸때이건 아이스크림이 아니에요. 샤베트죠. <웃음> <웃음> 먹어봐. <웃음> 포켓몬스터 질퍽이 아시죠? 그런 느낌도 싫어요. 그리고 한 번에 다 채로운 향을 내 허락도 없이 스며들게 하는 그 기분이 너무 싫어요. 야넌 진짜 야넌 그렇게 반칙한 게 어딨어 빨리 와왜나 먹어 또. 아니 나도 다 먹어야지 아, 솔직히 레인보우샵에토 나오는 맛은 아니에요 근데 진짜 민트초코는토 나오는 맛이라니깐요 난 지금 먹고 토할 거 같아 <웃음> 다 먹었어? 아니요 너 빨리 다 먹어 차라리 돈을 만원 드리면 안 돼요? <웃음> 어다 먹었다 뿅자 이거 다 먹어야지 임유진 맨초다 다, 먹는 것도 찍으러 가야 해. 오케이 임유진 너야너 너, 너 이거 다, 나다 먹으면 먹어야 된다 잉? 임유진을 먹이기 위해 와 뭐하고 있어네 <웃음> 뭐야 지금? 아니 너는 대체 니건안 네 먹고 왜 찾고 딴거 먹어? 뭐 양찬 느낌이라고? 응다 먹어야 돼 조진아 다 먹어야 돼 뭐하냐? 너무 <웃음> 맛있어? 아 여러분 들 이가 아파, 아파가지고 그래 왜요? 이가 싫어서 작은 걸잘못 먹어요. <웃음> 어, 이거 아, 그 맛있어. 아, 내가 먹여줄래? 이거. 아, 이, 아니 이거 POV로 찍고 싶어서 시청자분들 대리 만족. 아. <웃음> 아.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<웃음> 거꾸로 먹여주는 거. 아. 아 좀좀 존나해. 어. 아. 토할 것 같아. 토해 여기다 하면 대 <웃음> 아. 자기도 자기들 딸이잖아. 와. 오, 맛있겠다. 아, 시원하게 먹었네. 아야 <웃음> 더있어 유진아 많네. 야 방으로 아 들어갔어 방으로 들어갔어 저기 문안잠겨 문안잠겨 <웃음> 나한손으 열었어 아저키웠었 같아 어덥 너무 아파요 어? <웃음> 즐겨그 <웃음> 상태로 오빠 그거 좀 해주시면 안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� 아, 나먹을나 <웃음> 목을 먹을... <웃음> 진짜 안맞는다너 안녕 여러분. 아, 근데 너 진짜 민초 버린 거는 이거 리플 구독자분들 중에 수많은 민초단한테데좀 혼난다 진짜로. 아니 리플 구독자들 분들 중에 레인보우 샤베트 좋아하시는 분들. 근데 <웃음> 나는 먹었잖아. 난 먹었잖아. 버리진 않았잖아. 나도, 나도 근데 그 민트 초코 양이 상당히 좀 많았어요. 봤죠? <웃음> 내가 와이쁘긴 <안이프긴> 했지. <웃음> 저좀 과했어요. 저 배가 아파 지금. 아 지금 입에서 말할 때마다 민초 냄새나 그 얼마나 행복한건데 거어거 이거. 이거. 이거. 해거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 돼. 이거. 이거. 이거. 이 찍어 줘요. 싫어.